그는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. 손! 설지 음 카나입니다. 우리 깜찍이. 힘드니? <웃음> 먹어라. 레고 <웃음> 네, <웃음> 눈이 왔다. <웃음> 오늘은 좀 춥네요. 가나의 엉덩이. 대단! <웃음> 이젠 오늘 저녁에 서울로 갑니다. 마지막, 마지막 아니지만, 가나와 헤어지기 전 이번 휴가의 마지막 마지막 산책 집에 응? <웃음> <시러> 갈까? <웃음> 어, 눈발 막 가네 아이고 발 시려 저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가나. 가나랑 산책 중 아니야 가나 엘로아 원래 강아지는 산책 시킬 때 냄새를 맡는 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냄새를 많이 맡게 하고 어우 가나가 핥았나 봐요 여기 해소할 수 있게 향을 많이 맡게 하고 있어요 냄새를 절대 가나가 절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, 더비 분들. 제가 가나를 놀아주는 거예요. 가나가 얼마나 찡찡 대는지 아세요? 안 놀아주면? 절대, 안돼 가나 여기는 위험해. 절대 가나가 절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. 가나가 놀아달라고 해서 제가 놀아주는 거예요. 오케이? 춥습니다. 갓나야 집 갈까? 갓나 들어오지 않습니다. 발 닦기 전까지. 갓나랑 산책을 끝냈습니다. 손이 싫어. 손이 싫어. 안 그래서 이젠 좀 있으면 휴가가 끝입니다. 갓나야, 형아 갈게. 이제 형 가. 형 간다고. 가지 마. 갓나가 저를. 버렸어. 하나가 날 버렸어. 날 버렸습니다. 이제 휴가 끝났습니다. 잘가 휴가야. 안녕. 이제 더비 분들 기대하세요. 저희 도보즈의 새로운 음. 모습을 음. 알겠죠? 음. 안녕 가나 안녕 너무 간다 음. 잘가 저는 이제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마지막까지 인사하고 이젠 진짜 서울 로 갑니다. 여기 정추에서 많이 안 걸려요 서 I o n t know.